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 인생 성애과 전문의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 없이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연이라 하면 일과의 인연, 이제 직장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개업을 한다든지 이런 자기 일과 얼만큼 오래 할수 있는가 이것도 인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사람과의 인연, 친구와의 만남이라든지 이성과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이라든지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어느 만큼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의 심리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심리 때문에 이런 인연이 오랫동안 유지되기도 하고 금방 끝나기도 할까요? 먼저 유행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인연의 만남이 시작이 있죠 이 시작을 처음부터 주저주저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만남을 확 시작하기도 합니다 시작이 되어서 중간에 가는 유지가 금방 시들어 질 수가 있고 오랜 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무리를 할때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깔끔하게 또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인해서 자기 심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인연의 만남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있겠죠 금방 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팅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보고 금방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매력이라고 하죠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나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형을 내가 좋아했던 그 생각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있다면 과거도 좋고 지금도 좋으니까 미래도 좋을 거라는 모든 과거의 감각과 현재 감각이 통합이 돼서 이것이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만남이 빨리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내가 입사를 한다 그럼 과거에도 삼성이 좋았던 내 기억이 있고 지금도 가보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는 막연한 기대에 입사 소식만 들으면 엄청 기뻐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빨리 시작하는 심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천천히 인연을 시작하기도 하죠 어떤 일을 일이 맞나 안 맞나 를 계속 따져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어떤 사람이 약간 호감이 가더라도 바로 대시를 하지 않고 천천히 오랫동안 지켜보고 나중에 고백하는 그런 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인연이 맞나 안 맞나 를 계속 조심히 들여다보는 이 심리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나의 과거의 상처와 관련됩니다 내가 어떤 비슷한 류의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 쫓겨난 경험이 있다든지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차임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길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시작을 주저주저 막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나의 소심함이 결국은 용기를 가지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시작을 빨리 하는 것은 호감 때문에 빨리 시작하게 되고 만남의 시작이 느려지는 것은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과정을 볼까요? 이 유지 과정이 얼만큼 오래 가느냐 아니면 빨리 줄어드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커플로 인연을 유지를 한다면 어떨 때 오래 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이 인연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이런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하면서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거나 이것은 나쁜 인연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결국 마무리 수순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관점이 좋다는 관점과 나쁘다는 관점은 결국 자기가 살아온 습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습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만났다. 그러면 기분이 올라갈 때는 바깥에 활동을 하면서 아주 즐겁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내가 우울해졌다. 그러면 그때는 또내향적인 사람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런 사람, 저럴 때는 저런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이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이든 사람이든 이런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옥시토신이라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후입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옥시토신이 많은 사람, 연결에 대한 관계성이 많은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 이용할 거 제대로 해보자는 라 이런 받아들임을 좀더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이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자기 마음엔 들진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아야 되겠죠 이런 참을 때는 우리 몸에 체장에 있는 가바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수동적인 받아들임을 할 때는 참을성과 관계된다는 것이죠 결국 체장이 튼튼해야지 내가 잘 참을 수 있고 그러면 상사가 구박하든 상대방이 잔소리를 하든 이것을 참아내는 힘으로 그동안은 버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인데요 어떤 일과 사람의 어떤 인연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질 끄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아주 깔끔하게 단칼에 마무리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마무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 끌고 있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수 없고 그만큼 자기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보다 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칼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것은 내가 중독이 되었거나 내가 집착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과자가 있다 이것을 계속 먹게 된다 아니면 담배를 핀다 이런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해로운 기호식품을 하게 되면 옳지 않은 것은 알지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마무리를 하기 쉽지 않게 되는 것은 결국 그것에 대한 중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연을 끊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한 것이 있다 그러면 돈을 과거에 많이 쏟아 부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집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마무리를 한다면 내가 부은 돈이 얼만데 라는 원금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무언가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봤다는 그계산 하는 심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래심리, 계산심리가 발동되는 사람들이 마무리를 잘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끝내고 새로운 성장의 단계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 머뭇머뭇끓이면서 자기 발돋움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피해가 자기한테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회사를 떠나거나 사람을 떠났을 었때 우리는 가장 마지막 뒷모습만 이미지를 기억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위해서든 상대방을 위해서든 어떤 인연에서는 마무리가 항상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작을 못하는 것은 두려움과 관계되고 그것은 우리 몸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유지를 못하는 것은 참을성과 관계되고, 우리 몸에 가바 호르몬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 유지 호르몬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레벨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시작하게 됐을 때는 진입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무언가 시작을 해서 이것을 내가 성취해보는 이런 성취 고감을 계속 만나게 된다면 점점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자기 진입장벽을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서 그것을 극복해 보는 그런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결국 도전 정신을 고치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인연을 시작하고 나서 쭉 유지를 하려면 이왕 하는 거 기분 좋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늘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참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은 가바 호르몬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가바 호르몬을 잘 유지를 하려면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밥도 새끼를 항상 그 시간에 먹고 자는 시간도 항상 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고 운동하는 시간도 딱 정해서 자기 루틴을 규칙적으로 하면 가바 호르몬이 훨씬 나오기 때문에 나의 루틴을 만들어서. 이런 가바 호르몬을 많이 만들면 이런 유지할 수 있는 인연을 좀더더 더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연에 대한 마무리를 잘 못한다면 이것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한 것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부족한 것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못하는 사람 특징은 정리를 잘 못하죠 그래서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집니다 자기 방에 그리고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이 우리가 마무리하는 어떤 일들이죠 뒷정리를 해보는 습관 을 가지면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나 사람을 마무리할 때 이런 마무리하는 습관이 결국은 에스트로겐이 올라가면서 좀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일이다 사람을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어떤 인연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죠 이런 시작을 할 때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도전정신을 가져서 용기를 가지고 이런 유지관계를 오래 하고 싶다면 남에게 맞추어 주는 관점을 가지고 참을성을 가지고 있으면 좀더 오래 인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는 마무리는 남에게 이익이 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시작도 좋고 유지도 잘 되고 마무리도 깔끔하게 될수 있다는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